<웃음> 마가 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마태 복음은 뭐 왕의 복음이라고 했고 또 누가 복음은 이방인의 복음 거기에 뭐 소외된 사람들의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으로서 그리도의 신성한 그 증거의 사역에 대해서 어, 음. 전개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마테 마가 누가는 뭐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또 하는데요. 아무튼 그 모든 이런 복음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신님의 감동화에 충돌 없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오늘 본문 서, 서론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에 본문, 본소, 마가 복음 본문의 그그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사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죠. 마가 복음서에 이제 <웃음> 그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 혼입을, 배혼입을, 벗은 몸에 배혼입을 입고, 어, 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마가인 것이,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마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 12장에 그 처음 등장하지만 사실 아, 마가보다도 마가 어머니, 마가 어머니, 그리고 또 마, 마가의 그 외삼촌이 되는 바나바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또 사도행전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가의 출신 성분과 그 행동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그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한 신앙이어서 이제. 약속하신 성신을 받기까지 저들이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마, 마리아의 집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웃음> 거기, 그러니까 이 비교적, 그,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그, 유대교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런 자기 집을 내주어서 사도들의 회집 장소로 쓴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 그런 어머니의 신앙을 뭐 아무튼 어, 서로 교통하면서 노력했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함, 바울이 함께 안디옥으로 오기까지 집에 에, 남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이지요. 예루살렘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 부조의 일로 갔다가, 거기 가서, 이제, 1차 전도행을 그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웃음> 그 나이 많은 두 사람의 수종자로서, 이제, 그들과 함께 1차 전도행을 떠난 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소아시아 본토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아주 이제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하지요. 그래서 따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저기,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따로, 그, <웃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된 최초의 교회 분열 <웃음> 사건이 <웃음> 이, 그 저기 분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가가 <웃음> 나중에 보면 그 사사도행전은 <웃음>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그, 서신서에 보면, 마가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을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4장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길 보면, 바울,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을 잊고, 마가 요한을 용서한 것 같고, 골로세의 글을 파송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스에 보면, 누가를 포함한, 같은 사도 그룹에 마가 요한을 끼어 놓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전 일을 잊고, 이제는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우서 4장 11절. 그러니까, 바울이 최종적으로 쓴 서신이, 순교하기 전에 쓴 서진이 디모데 후소이잖아요. 4장 1 1절를 보면, 마가에 대해서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웃음> 그리고 베드로소에 보면, 이제 마가에 대해서 마치 아들처럼 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는 일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접했고, 붙잡히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또 바울과 일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잠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사도들과 동렬의위치에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구약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알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의 차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성신께서 하시는 일 등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살펴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보면, 그,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그 기록들이 쭉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 본문을 말하기 전에도 세례 요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대비해서 알면서 그 복음서를 써나고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웃음> 그 본문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그의 공식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 선포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 요한은 이제 AD 27년, 주 27년 겨울경에, 이제, 헤롯 안디바의 그 악행, 불이, 그의 동생 아내를 취한 문제를 책망한 것 때문에 투옥되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강에서 공부할 때 살펴보았지만 세리와는 엘리야의 심정과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락이서와 이사에서의 예언을 반영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리아도 세례 요한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사에서 40장 3, 3절의 말씀과 말라기서 4장 5절, 3장 1절 등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음, 분명히 이제 마가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어, 여기서 지금 첫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말씀한 다음에 이사야서를 어,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옷을 입고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맷두기와 석청을 먹는 것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그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그 당신이 오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 그리토를 예비하는 자로 어, 존재한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그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당신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대비되는 위치에서 일을 했는가 분명히 알고 이런 것들 이해하고.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은 공존하며 독자적인 길로 각기 갈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서 있게 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세대와 예수께서 오신 세대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후미에 나오는 때가 작고 하는 표현도 이두 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웃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리로 가셨다는 내용도 그렇고 또 때가 샀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마가 복음을 써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가는, 음, 본문이 들어있는 복음서 초두에서 예수님께 대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함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타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생각, 사상체계에서는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동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사실 그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 3장 36절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대 지역을 먼저 전도한 적이 있는데 다른 보금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보금소 기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로부터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해 오시던 방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낮아지셔서 때가 차서 그것도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와 같은 소외된 지역으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 예수 그리토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 본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하면서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으로 그 나라의 도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목표하신 타락한 인간의 회복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료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비교적 암시적으로 보였다가 점차 세월이 가면서 음,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내입니다 아브라함 언약하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다윗 언약하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시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 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언약 때에는 이제 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다윗 궁을 짓고 나서 좀 민망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네 집을 짓는다 하고 아들 대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 가시적으로 보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표해서 그림자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그 그 아드님의 에, 아드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이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 주시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는 죄짐을 짓는 구주이시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복음으로 알려 주신 거예요. 미리 그것을 사서에게 알려 주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그 그,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됨을 나타내 보여 주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웃음> 구경륜하에서는 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셨습니까? 그 시대에서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당신의 통치의 어떠함을 현실적으로 보이셨어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속사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적인 일에만 메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완성될 나라를 대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긴 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그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가지신 당신의 크신 지혜로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명확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가 직접 나다지셔서 섬김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에게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 충만하게 나타날 그런 온 세계를 충만하게 다스릴 그런 나라를 그 예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깊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 나라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말씀과 행동으로 그 복음이 되는 내용을 선포하신 어,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사역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알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만물의 창시자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그 나라의 도래와 관련을 지으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으로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미 속에서 예정되었던 때가 되어 이제는 회방하는 세력은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 그것이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다보시면서 이런 어, 분명한 말씀을 진리를, 어, 진리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어느 정도 어, 그 재료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배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 이, 어, 모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완성을 목적점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왔지만 이제, 이제 완성될 그 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선택한 사람들을 생명책에 농명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토의 그 구속에 그 은혜를 입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생명책에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질 존재들을 생명책에 농명하셨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다 앞미를 내다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고 때가 돼서 그 이제 하늘에서 작정한 일을 친히 어 낮아지셔서 어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그런 이전의 역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게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들은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아오면서 무려, 무려 뭐 400여 년 동안 그렇게 받아왔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에 대해 편협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 구원을 이루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특권으로서의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치적인 나라만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정치적인 메시아와 관련된 그 메시아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그 모습을 보이셨을 때 벌써 그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자 구약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알아보고 반겼을 뿐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 앞에 사역을 하지 않아서 대적으로서의 그 모습을 저들이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저들은 예수님을 죽으려고 모의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 존재인데 그그그 그, 그 사람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신성 모독의 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 당신이 친히 작정하신 예정의 일들을 자서 있게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서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시면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마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4장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내가,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왕국을 그 이루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에,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때가 되어 그 민망한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 배도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또한 적대 세력들의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회 환경 그또 모든 환경까지 다 고려하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런 그면 각각의 면면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인간의 회개를 구원의 수단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의 주의자 종이신 당신의 인격과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적인 근거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여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도를 쓰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것이 회개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음. 저들이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음.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의 성추인 예수 그리도의 복된 도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그 새롭게 게시하시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그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돌이킴 정도를 회계로 알고 나오게 된다면 아주 큰일입니다. 그것은 회계의 한현상인될수 있을지 몰라도 회계의 본질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알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리토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에 진정한 인간 수정자가 되셨다는 복음의 사실을 믿고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복음의 정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울고 불고 짜고 하면서 이전의 도덕적인 불의만을 기억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렸을 때뭐뭐 뭐 친구들 것 떼어먹은 거, 뭐, 뭐, 그 괴롭힌 거. 그런 걸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참된, 그, 그, 회개한. 참된 회개는 그리토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이제 그리토께서 세워 놓으신 그런 방도대로 살아가는 게회계 정상한 복음이 없이 돌이키는 모습을 취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일종의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언약의 주의자, 종이신, 예수 우리도 인격과 사역에 풍부한 내용이 없이 그냥 회개만을 외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다 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회복의 방도 그리고 의의 방도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죄의 과 죄의 오염을 다 해결하시고 내 의로운 삶을 다 이루셨다. 그걸 믿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회복해가는 그게 회개지요. 그냥 눈물 질질 짜고 옛날에 뭐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한것 그런 게 회개가 일종의 속임수다. 부흥회 같은데 가면 회개의 영이 임하서 뭐 저기. 그냥 어렸을 때 몸, 뭐 두고, 뭐, 뭐, 콧물, 콧물, 눈물, 콧물 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 복음의 사실을 모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모르면 그 회개가 회, 어, 의미 있게 회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존재한 자로서 살인자, 가늠자, 도족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위치에 있던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그런 존재라고요. 그리고 각색 정욕의 정육, 종로를 타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대로 살고 각, 각양의 우상을 섬,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가족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그렇게 살던, 내 쾌락을 위해서 뭐 아내도 속이고 뭐다 속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옛 정욕들을, 망령된 행실들을 벗고 우상 숭배들을 벗고 하나님께서 차서에게 누리게 하신 방식대로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그 행태를 취해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 물질을 대하는 시각,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 아무튼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 백 백성들이 당신을 그 나라의 왕으로 알고 그 복음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진정한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분 없이 <놀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위의 은혜로 존재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른 회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킨다, 라고. 이건 비스무레한 회계를 한 사람들은 다시 정신을 차려야죠. 비스무레하게 회계해놓고 대충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진짜 회계해야 돼요. 회계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일생을 두고 갱신의 과정을 겪는 게 회계잖아요. 세례도 세례를 시, 실효성 있게 누려가는 게 회계의 삶인데, 그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그 갱신해가는 것이 회계의 삶인데, <웃음> 예,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않고 그냥. 옛날에 뭐 못된 짓한거 조금 돌이키고 지금 나쁜 짓안 하는 거 그걸 회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나름대로 이제 구원을 생각하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피조물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진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그 이제 구약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그 그 복음에 대해서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로 연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구약 전체를 망라하고 또구약이 목표로 한 사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거예요 <웃음>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토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고해 어, 봤습니다. 예수 그리토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말씀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참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중보자로서 그 모든 증거를 이루셨습니다 <웃음> 실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라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기쁨을 소유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려야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기관인 교회아로서 그 책임을 보여야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혼자 즐길 수 있는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아로서 누리는 겁니다 <웃음> 주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방식을 기억하여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관으로서의 삶과 행보를 경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교회아로서 자기 본, 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아로 자기 은사와 직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에 합한 사람만 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나타내는 거죠 <웃음> 그게 열매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그 완전한 데까지 자라갈지라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뭐 배운 게 없고 또 무슨 지위도 없지만 이 일을 하면 이만유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세상에 뭐그 누구보다도 권세 있는 트럼프, 빌 게이지, 시진핑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의인이 없으면 세상은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종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의 행보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육체의 일 세상 사람들의 그 한시적인 영광의 일에 미혹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체현하고 나가는 일에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특별한 직분을 남한테 넘기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일에 창념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아까 가정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가정 속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알서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만 나타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